자 보세요 훈련코치 전 지금 이렇게 많잖아요 오랩짜리가 근데 종수님은 지금 500짜리가 절대 아 500이래 5카짜리가 절대 안드실거예요 지금 혹시나 만약에 진짜 이거 보라색깔 혹시나 훈련코치팩 이 지금 아이템이 있으신지 확인 좀 해보실래요 확인해보시고, 저도 지금 이제 점점 좀 쌓이고 있는데, 보라색 중에 혹시나 삐용이가 있다. 자, 이거, 앞에 이거 일명 삐용이라고 하거든요? 팔렛부터 겁나게 많아요? 아, 오케이. 겁나게 많으시고, 자, 다들 다 보세요. 삐용이. 일단은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거. 삐용이의 퍼터가 있다. 자, 지금은 제일 좋은 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침패침에다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터치 후 바로 이동 이게 제일 좋은거예요 일단 공격수 공격형 그 훈련코치로서는 용이 달린거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두번째 뿅이에다가 침패침 플러스 빠른 템포 공격 이게 진짜 제일 좋은거고 아그 두번째로 좋은거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이제 침패 침해에다가 침착하게 꼴찬스 만들기 이런것들뭐 있는데 이런거 있으면 일단 다세요 삐용이랑 감차 코너키 그거는 일단 별로 안좋은거고요 일단 공격수들한테는 무조건 삐용이 어. 그리고 초보자분들 그니까 러 이제 피파한지 얼마 안되신분들이 어? 나 저거 없는데 어떻게 구하냐? 나 삐용이 그냥 이것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구하죠? 이러면서 삐용이 그냥 있는것들 요 두개짜리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삐용이랑 능몸, 뭐, 아니면 삐용이랑 뭐, 가마차기, 두 개짜기. 그런신 분들은, 일단은 그거라도 쓰세요. 음. 일단은 그거라도, 삐용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삐용이라도 일단 쓰세요. 삐용이 이렇게 세게 해놓고, 그 다음에 중앙은, 이제, 공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능몸에다가, 가마차기, 그냥 뭐, 침패침, 이런 식으로 달아놨는데, 공미는 사실 이거는 좀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공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삐용이 달아놓고 난 다음에 뭐 능몸이 있는, 그게 있거든요. 또 삐용이에다 능몸에다뭐 침패침 같은, 요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달아주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가마창이나 삐용이에다가 뭐 능몸이 있는. 무조건 능몸은 있어야 돼. 음 그런 느낌으로다가 가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거는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굴리트다 보니까 능몸에다가 가마차기랑 침피침을 걸어뒀고요. 그 다음에 LDM, LDM 같은 애들이 뭐를 하냐? 얘네들은 이제 수비, 수비 아니면 이제 중거리 슈팅 담당. 저 같은 경우 는 이제 발락이 애가 이게 팔, 레벨짜리라 가지고 중거리 슈팅이 지금 팔레벨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능몸 이것도 올려주면 되는데 지금 이 CP랑 이게 좀 모자라가지고 지금 못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티키타카, 패스 전술이에요. 제가 봤을 때, 티키타카 패스 전술이,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 중미는. 능몸에다가. 일단, 수비까지 가담을 해주기 때문에, 능몸도 둘다 일단 좀 필요하고, 티키타카, 티키타카 패스 전술. 이게 있으면은, 패픽이 좀, 그나마 좀 덜해. 어. 거기다, 중골슈팅까지 있어주면 좀 좋겠죠? 아무래도. 물론, 여기에서 능몸에 능숙한 압박이 있는 것도 있어요. 티키타카 전술에.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엘시앙이나 진짜, 진정으로, 뭐, 비달이나 수비만 해야 되는 그런 선수들한테는 그런 게 좋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얼슈팅을 좀 자주 때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수비. 수비는 무조건 능몸. 그 다음에 좌측 수비, 우측 수비. 어, 요런 것들 다 일, 일단은 걸어주시면 좋고, 능몸에다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스탱킹 태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수비는 무조건 뭐 재정비가 있어야 된다 역습 차단하려면 뭐 재정비가 있어야 된다 하시는데 물론 뭐 재정비 있고 하면 되게 좋아요 진짜로 음 수비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저같은 경우는 무조건 능몸에 능숙한 아빠 그 다음에 스탱딩 태클 아니면은 이제 뭐 안정적인 빌드업 이런식으로 제가 해놨는데 사실 제가 느꼈었을 때는 재정비가 있으면 물론 뭐 역습 차단이라는지 이은 돼요 좋아 근데 저가 저번에 느꼈던 바로는 재정비가 있으니까 재정비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데 공이 분명히 떨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을 갖다가 자신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비 그 특성 때문에 그 훈련 코치 때문에 바로 그냥 센터로 복귀하면서 공을 상대팀한테 넘겨주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화를 못 참아가지고 그걸 왜? 그걸 왜 너가 공을 안 잡아? 라는 그 화를 못참아서 어 저는 결국에 재정비는 다 뺐습니다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뭐 안정적인 빌드업, 능몸 능몸은 일단 무조건 다 사라줘야돼 수비같은 경우는 그냥 능몸에 능숙한 압박에다 스탱링테클 향상 이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티어라고 생각해 물론 뭐재정비라는거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한지 얼마 안되셨고 훈련고치가 없으신 분들은 재정비랑 능몸이랑 이렇게 있다? 그거 무조건 쓰세요 센터에 센터랑 여기 어, 수비형 그 윙백 애들. 음, 요기 애들 무조건 다 쓰시고 그다음에 골키퍼는 진짜 어떤 분들 간혹 가다 보시면은 근접이랑 그다음에 중거리 프리킥 방어.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땅볼 방어. 뭐 요런 것들 쓰시는데 없으시면 그렇게 쓰세요. 근데 진짜 한 가지는 무조건 알려 드릴게요. 제일 1티어. 자, 이거 0티어예요. 근거리 슈팅 방어, 중거리 슈팅 방어, 가마차기 방어. 이거는 오렙짜리면은 무조건 쓰세요 그냥 오렙짜리는6렙짜리는 저는 운이 좋아서 6렙짜리가 떴는데 요거는 무조건 어 쓰세요 요렇게 쓰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요렇게 쓰셔야 돼요 프리킷 방어 그런거 물론 뭐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1티어는 가마차기 방어까지입니다 음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인재 훈련코치 모집 요거 어떻게 하느냐 자 아마 훈련코치 모집같은데 가시면 이렇게 두개짜리 이런게 1렙이나 2렙짜리들이 막 뜨실거야 자 이런애들 그냥 무조건 다 고용하세요 1렙이든 2렙이든 다 고용하시고 훈련코치 관리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성장하기가 있거든요 자 이걸 성장을 다 시키세요 그냥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요거 중간 이제 중급이 막 없다 훈련교재가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실거예요자 이러시면 당황하지마시고요 상점에 특별혜택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기본 훈련 교재 요거 자 거짓말 안 치고 99개 영원입니다. 음 영원이에요. 99개 요거 다 사세요. 이거 그냥 계속 사. 어차피 사용 많이 하실 거예요. 계속 사. 몇백 개를 사세요. 그냥 진짜로 이거 몇천 개를 쓰셔도 돼. 어차피 이거 다 공짜예요. 어몇천 개를 사세요. 그냥 진짜로 요렇게 계속 사세요. 어차피 cp도 많이 모여계시고 기초훈련 교재도 많이 모여계실까 알고있어 음. 그리고 난다 고급훈련 교재도 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동 들어가는거예요 이렇게부터 계속 그냥 어, 페이시다운이요 페이시다운이 뭐야? 페이시다운이 뭐예요 어떤거? 일단 계속 사세요 그냥 음. 계속 사시고 난 다음에 받고 계속 그냥 기본 거의 일단 기초훈련교재가 200개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 계속 이거 10 계속 눌리세요 올가지 계속 눌리세요 아마 10개씩 되실 텐데 저는 지금 없어서 그런거고 10개씩 되실 텐데 계속 눌리세요 그냥 요거 보유개수 기초훈련과제가 한 진짜 200개나 150개 정도 남을 때까지 계속 해누리세요 계속 얻으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한 기본 훈련 교재 한 100개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고급 훈련 교재 한 20개 정도까지 만들어 주고 한 기초 아야 기본 훈련 교재 한 50개까지만 어. 그렇게 50개나 아니면 한 100개 정도까지만 딱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만드셨다 꼭 가정을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을 다 시켜주면은 5랩 다 시켜주세요 다 시켜주면은 이제 전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전직 눌리시면 이제 채용팀으로 넘어가실 텐데 요런 식으로 4랩으로 다 하세요 음, 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코치 모집 딱 새로운 모집 눌리시면은 요 친구들 다 구하세요 음. 이런 친구들 계속 구하시고 난 다음에 4레벨으로 채용팀 그대로 다 하세요. 음.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 나오렙짜리 만들고 싶은데? 라고 하시잖아요. 5성 훈련 코치 뜨기 1%이실 거예요. 요거 그냥 계속 눌리시다 보면은 5성짜리가 계속 뜨실 거야. 자, 그때 5성짜리 다 고용하십니다. 음. 다 고용하세요. 그게 이것도 진짜 단순 노동이라가지고, 계속 그냥 고용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훈쿠 관리해서 똑같이 전직 다 시켜주세요 저도 지금 이렇게 모아놨는데 어다 전직시켜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이제 총팀에 다 걸면 이제 5성짜리들이 아마 100%로 다 구해지실거야 100% 아니면 아마 30%? 약간 요런식으로 좀될것 같은데 여튼 그렇게해서 이제 아까 전처럼 제가 얘기했던 요런 친구들 다 구해줍니다 근데 이제 보라색깔 요런거 뭐 8렙짜리 어떻게 구하냐 라고들, 다들다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에서 다 구했어요. 출석만 하고, 그랬으면은 이제, 전 것만 하더라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많이 없어서, 사실, 요런, 어, 이제, 저런 거, 스페셜 코치팩 상자. 이런걸 노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마일스톤 같은 데서도, 뭐, 구할 수, 있... 있을거예요 아마 마일스톤 상자 이런데서도 에 요거는 내가 확실치 않아서 제가 장담 못 드리는데 구하실 수 있을거야 그 다음이 상점상점 들어가갖고 이시 저는 지금 이시가 없는데 요런 부분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500짜리로 다 계속 이렇게 좀 구하는데 근데 이제 요런거 1000 1000짜리들 요런것들 딱해서 뭐 8렙짜리 뚫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구하시면 됩니다 음, 아시겠죠? 그래도 아난 그냥 cp가 남아 돌고 난 다음에 뭐 기초훈련 교재가 좀 부족하네 근데 cp가 한나 진짜 몇만개 되네 이러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아까 전처럼 제가 요거 계속 모집하라 했잖아요 계속 모집하세요 모집하고 난 다음에 에이전트 들어갑니다 아 이제 여기 훈련 거치가 있어요 받아주고 라이트 이제 4성짜리들은 라이트로 가셔야 돼요 다성은 무조건 라이트 5성부터가 이제 20짜리 됐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저번에도 요거 복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손해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러셨는데 요거 CP는 남아돌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훈련 교재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거지 절대 이건 손해가 아닙니다 어 이런식으로 왜냐 cp는 남아돌거든 어, cp는 얻기가 어, 진짜 쉬워 거짓말 안치고 cp는 진짜 많이 줘요 생각보다 많이 줘 레벨업할때도 cp는 줘 그렇기 때문에 어 기초훈련교제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좀 해놓고 근데 이제 나는 cp도 없네 문제는 Here only because your stare won't ever let me